랩스 네, 노보여스 네, 안녕하세요 노보여입니다네 <목소리도> 여러분 지금 아, 여는 아식스 광고 촬영 현입니다게잘 나왔으면 좋데 일단은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버거즈 멤버들 12명 모두 에너지 넘치게 촬영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에너지 있게 보세요저 컨셉이 이렇게 짤 건반지. 네. <웃음> 티도 굉장히 편하고, <편한> 신발 생각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아식스 모델이 돼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이 여름이지만 저희 패딩을 입고 촬영을 합니다 아식스 파이팅! 더보이즈 파이팅! 아식스 광고를 찍으러 왔는데요 그리고 어때요촬영아식스한 네. 번은 해보고 싶었던 촬영이었는데 형이랑 네. 할수 있어서 부끄럽게 해서 오늘 정말 파이팅 넘치게 오늘 열심히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파이팅 화이팅! 예! 이것은 청소년에게 유예한 상황으로. 이 저희는 청소년이 아니에요. 이건 건전한 카드게임이에요. 아, 카드게임이라고는 네. 하지만 지금 주문이 뭐가 있을지 어떻게 하는지. <목소리도> OK. <네> <웃음> 아 왜있들어 오셨나요? 아 저하고 어문혁, 네. 현재영, 케빈이 나고 이렇게 미스터 촬영하는 신이에요. 지금 옷도 굉장히 따뜻하고. 저희가 이제 신인인데도 불구하고 아식스라는 스포츠 웨어와 같이 입대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첫 이제 광고 촬영을 했는데 좋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저희를 위해 고생을 해주시고 앞으로 남은 촬영들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아식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이번 저희가 겨울 옷을 벗고 약간 액티브한 옷을 벗었는데 색깔들이 다 독특한 것 같아요. 저희 기디와하도 네, 네. 약간 스이프가유행에 따라서 했었는데 아시스도 이렇게 하니까 트렌디같도니한것 네. 같아요 네. 하, 잘 나왔겠죠? 이제 다음 촬영장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뵙겠습니다 안녕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이게 저의 동작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촬영을 끝내가고 있는데요. 정말 아식스로 너무 예쁜 것 같고요. 함께 하겠습니다. 와완완 죽였어. 요 죽지? 오. 죽겠다. 내가 500만원 더많 진짜 이거 저 이거 어렸을때 진짜 잘했어요 짝이다 짝이야 저기 안에 넣어야돼요 이거 아니, 진짜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이 없어요 좋은 <웃음> 손길이 아무도 없네요 갑시다 아, 네 아침 그 지금 12시 넘어서까지 이렇게 광고를 열심히 찍어서 드디어 끝이 났는데요 우리 멤버들 정말 고생 많았고 다들 어색해하고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근데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진짜 TV 광고에 보던 듯이 그렇게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고 정말 예쁘게 나올 것 같고 아식스 대박나고 저희 더보이즈도 대박나서 같이 승승장구해서 뵙겠습니다 아식스 화치 더보이즈 화치